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아의 색연필연습장입니다 어, 저는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구디자이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오늘부터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그림을 그릴건데 어... 무엇을 그릴 것이냐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것들을 그릴 것이냐? 또 무엇을 그릴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왔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보통은 요즘의 관심사나 아니면 어또 최근에 인상 깊었던 것들을 주로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찰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억을 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보통은 그리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모아놨던 자료들을 보면서 그리기도 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잡지라든지 아니면 패션 잡지라든지 아니면 은 최근에 뭐 마셨던 것, 먹었던 것들 기준으로 해서 사진들을 보통 많이 찍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다시 그리기도 하고 기억해내서 그리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커피 회사의 디자인 작업물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그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음... 프리즈마 색연필로 그려볼 건데요. 음, 제가 이거 72색을 가지고 있어요. 프리즈마 컬러 프리미어 그래가지고 72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몇 가지 색이냐면은 132가지 색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색깔이 많은데 제가 잘 쓰진 않아요. 너무 많아서 고르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주로 색을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단색 위주로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테이크아웃 잔에 들어있는 따뜻한 라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라떼는 보이지 않겠죠. 테이크아웃 잔에 있으니까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새소리가 들릴 거예요. 저희 꼬미랑 깨깨가 저 구석에서 굉장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같이 말하고 싶은가 봐요. 자 일단은 테이크아웃 잔을 테이 아웃 잔 여기 리드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컵을 덮기 위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너무 두껍게 그렸나봐요 <웃음>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서 그려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실수했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완성할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 그려볼까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음. 저는 이제 여기 생일필에 보시면 여기 프리즈마 컬러라고 되어 있고 올리브 그린이라고 해서 색상 정보가 나와있어요 예, 911번 이 약간 올리브 그린? 올리브 그린인데 가을 느낌 나는 홀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피 회사에서 일할 때 홀더 디자인도 해주세요라고 부탁이 좀 여러 번 들어왔었어요. 자, 저는 여기다 로고 같은 걸 한번 넣어보고 싶은데, 키아니까, 키, K? 키아의 K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을 그릴 때는 어, 연필을 뾰족하게 생연필을 뾰족하게 깎으면 좋아요. 이어서 또 이어서 약간 벤티 사이즈가 돼버렸어요. 그죠? <웃음> 벤티 사이즈. 자, 그다음에 여기 색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기는 색칠하지 않을 거예요. 하얀 컵 그대로도 좋고 어막카메라 흔들리네 제가 조금 음뭇더니 여러분들 항상 뭐 그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항상 그냥 색연필이랑 노트만 놓고 앉아서 뭐 그리지? 뭐 그리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의 일상에서 보았던 것이나 최근에 나를 즐겁게 해줬던 것들을 이렇게 들, 들, 들, 들어보면 그림이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기억해내서 그리는 것도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크아웃 자니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 너무 위로 올려, 올라갔네요 좀 내릴까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저희 집에 보라색 예쁜 연보라색 컵이 있는데요. 거기다 커피 담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연보라색으로 잔에 든 커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옅은가요? 이거는 이런 색이네요. 이런 색깔이에요. 956번 한번 그려볼게요. 음... 잔이 커피잔은 보통 은 이렇게 넓죠 그리고 이 컵이 두께가 좀 있어요 이렇게 두께를 그려줄게요 이게 도자기 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따뜻한 아메리카노니까, 따뜻한 커피색으로. 아이고, 너무 많이 넘치겠네. <웃음> 넘칠 것 같아요. 그죠? 시고 따뜻한 커피 여기 이제 하얗게 남겨준 부분들은 이제 빛에 반사돼서 비춰지는 부분들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더물 같은 느낌 액체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너무 까맣죠? 제가 아무리 블랙을 좋아해도 이건 너무 까매서 색을 살짝 섞을게요 이건 커피입니다 하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 컵이 안쪽에 약간 이런 좀 독특한 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유약 색이 발라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심심하니까, 연기를 좀 그려주고 싶어요. 근데 연기가 그리기가 이렇게 몽땅처럼 그리면은. 연기는 끝쪽으로 없어지니까. 보긴 하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모욕탕 표시 기억나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어 너무 멋쳤어요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려볼까 합니다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중에도 이렇게 큰 잔에 들어있는 얼음 많이 들어있고 큰 잔에 들어있는 맛있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려보겠습니다. 연필은 항상 이렇게 깎아주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아까워가지고 막못 깎았어요. 막 심까지 같이 깎이니까. 근데 그거는 재료를 아끼면 안 됩니다. 재료를 아끼면 아낄수록 그림이 망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웃음> 자, 한번 그려볼까요? 컵 유리컵을 네. 저 이렇게 긴 유리컵 있잖아요. 이런 데다 먹으면 왠지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긴 컵에 따 주는 카페들 있잖아요. 너무 긴가 이거? <웃음> 제 희망 사항을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진짜 길고 이 유리컵은 항상 여기 이렇게 두께가 있더라고요. 그죠? 두께가 있고요. 를 살려서 그다음에 그 문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문이 들어간 잔이요 많이 보셨죠? 콜라잔 같이 생긴 근데 이게 긴데 콜라잔 아니고 긴데 이런 무늬가 있는 컵들을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컵에다 마시면 맛있을 것 같으니까 컵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늬가 있어야 더 맛있어 보여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왜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더 시원해 보이고 청량해 보이는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일단 커피를 먼저 그려볼게요 커피를 많이 담아야겠죠? 이 정도 담을까요? 베이스 커피. 근데 제가 어느 날 커피 회사에서 사진을 몇장 받았었어요. 근데 사진 전문가가 찍은 그 사진에 와, 진짜 맛있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밑에가 샷을 부었을 때이 밑에가 진짜 진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밑부분이 되게 진하고 위로 갈수록 약간 그라데이션? 밝게 그라데이션 된 그래서 제가 이 잔을 좋아하나봐요. 뭔가 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먹으면 힐링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막 속이 막 시원하고 저만 그럴까요? 이렇게, 그, 컵의 무늬를 따라서. 그리고.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콜라 같은 느낌도 들긴 든, 든 하지만. 어쨌든. 요런 느낌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니까 더 훨씬 맛있어 보여요. 여기 더 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더. 이렇게 끝을 올려주면서 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쵸? 여러분,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도 끝에 섞이듯이. 이도그 다음에 얼음을 그릴 거예요. 얼음을 그리려고 지금 남겨놨어요 이렇게 얼음이 둥둥 또 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색으로 이건 좀 색깔이 좀 조금 연한 것 같죠? 그쵸? 이 갈색은 갈색은 좀연 있잖아요. 뭔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표현을 해주면 괜찮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일단 여기 컵 두께도. 심심하잖아요. 빨대도 그려주려고 해요. 잠깐만요. 여기가 좀 마무리가 안 됐죠. 빨대. 저는 빨대에 줄무늬 들어가서 사선 줄무늬 있잖아요. 음료수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보면 맛있어 보이라고 사선으로 올릴게요. 너무 길어. <웃음> 나만의 컵입니다. 나만의 빨대와 컵. 정말 이 빨대가 다 들어갈까 요 끝까지 들어갈 것 같고 의문이지만 근는 이제 사선컵을 좋아하니까 사선 무늬를 여기는 뭉치겠죠, 이렇게? 이렇게 비칠 거예요. 진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 빨대가 있다 정도는 해주면, 짠! 완성! 와, 맛있겠다! 그죠? <웃음> 근데 이대로 놓으면 좀, 뭐랄까, 어, 활용,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지만, 심심하니까 여기 밑에다가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는 아까 제가 라떼가 들어있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쓸 때는 좀더 뾰족하게 깎아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뾰족한 생연필로 쓸게요. 음, 카페라떼, 카페라떼라고 쓸까요? 여기는 요 아, 이스 아, 메리카노 아, 이거 아, 이스 아, 메리카노 아, 니죠 i 크 e d a 어요 그냥 아, 메리카노죠 따뜻한 아, 메리카노 아, 메리카노 아, 이스 아, 이리카노잖 아, 이거 아, 이쓸때 중심을 좀잘잡 아, 요 쓰면 좋 아, 이 여기가 중심이니까 아메리카노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잖아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나 네 번째 아이 정도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쓰면 나중에 메뉴판 같은 거 디자인할 때도 스캔받아서 쓰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그림들, 또 재밌는 소재로 같이 한번 그려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